아, 어, 응. 지수저죄송니다그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하는 거야? <웃음> 어. <웃음> 야, 괜히 무섭네요. <웃었네요>,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, 어, 너무 민한데 <웃음> 아니, 여기 우리 집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갑자기 너무 반말해 아, 어, 카메라. 어떻게 하냐고요? <웃음> 왕에서 또 안아서 내려줘요. 아, 이제 나한테 안기고 싶어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? 네. 이렇게 재없게드실 거예요? 이 네, 뭐라고 떨려. 어? 오, 와, <unnie> <웃음> <dies politique> <웃음> <지금> <rehabilitation>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<놈> 많이 들어가. 건배. 맞나요? 2014년도에 단제 자격증입니다. 2014년이면 제가 4년 전입니다. 풋풋할 때. 회식 때 기대하면 되나요? 회식 때요? 네. 아 앞으로 제가 맡기로 했어요. 제가 이제 다 따르고, 이제 막. 아시죠? 기대할게요. 기대할게요.